원불교 전서 대종경 요음풍 25.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덕도 음조하는 덕이 더 크고 죄도 음해하는 죄가 더큰 아니라 26.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고도 남이 몰라주는 것을 원망하면 선 가운데 악의 음이 자라나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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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성인은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진인은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삿됨이 없고 성인은 언제나 마음이 안온하여 괴로움이 없나냐 니 29.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빈말로 남에게 무엇을 준다든지 또는 많이 주었다고 과장하여 말하지 말라. 그 말이 도리어 빚이 되고 덕을 상하나니라. 또는 허공법계의 빈말로 맹세하지 말라. 허공법계를 속인 말이 무서운 죄고의 원인이 되나니라.